즉, 펀드 투자를 하면서 그 돈은 연금 계실 때 원금 보장해 준다라는 얘기죠. 펀드 투자를 하면 수익성이죠, 그렇죠? 원금 보장은 안정성이죠. 즉 수익성도 올리면서 안정성도 올리겠다라는 그 뜻인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금상품들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반비례죠. 수익성이 올라가면은 안정성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떨어지면은 안정성을 올리겠다는 건데 이 상품은 수익성도 올리면서 안정성 을 올리겠다. 굉장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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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뭐 지금 공영상 강의니까 특정 상품 뭐 사업비가 저렴한 상품은 상품명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해요. 예. 자 그리고 예, 모든 보험에서 받는 연금은 원금 보장을 해주는데 원금 보장 비율이 100%형과 최대 200%형 두 가지로 나뉘어요. 본인 투자량에 맞게 이걸 선택을 할줄 알아야 돼요. 근데 이거 선택을 하려면 이거에 대한 장단점을 알고 계셔야겠죠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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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원금보장 200%를 해주는 게 어떤 방식이냐면 이것도 원금보장 100%는 해줘요. 원금 100% 해주는데 내가 한 5년 정도 투자를 하니까 수익률이 30% 달성을 해가지고 원금의 130% 달성할 때가 있죠 그러면 은내거는 원금보장률이 130% 늘어나는 거예요. 그이외에 주가가 떨어지자도 130% 수익이 달성이 되는 거죠. 자 그리고 또한 5년 정도 더 투자를 하니까 원금보장 130%에서 1 0 0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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처음에 설정한 펀드 그대로 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주식형을 100% 하게 되면 은 주식형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냥 공격적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. 자 결론을 내드릴게요. 1 0 0형이냐 200%냐 뭐 이게 좋고 이게 나쁘고 이런 흑백 논리가 아니라 본인의 투자상향에 맞게 가입을 하시면 돼요. 선택을 하시면 돼요. 나는 좀더 수수료를 좀더 두드라도 나는 원금부량 200%를 하겠다. 나는 안정적인 투자상향이다. 이러신 분들은 200%를 하시면 되고 나는 수수료를 아끼고 싶다. 그리고 나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. 그럼 100%를 선택하시면 돼요. 그래서 즉 안정적인 성향이면은 200%를 선택하시면 되고,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. 그럼 100%로 선택하시면 돼요. 이두 가지가 있다는 거. 자 그럼 지금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 그 다음 강의 2부로 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